안녕하세요. 주식 20년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깨우친 게 많습니다. 정말 주식 모르면 당합니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주가지수환 이게 뭔지도 몰랐고요. 오로지 내 주관에 의한 판단에 따라 매매 임했습니다. 운 좋을 땐 상한가 가도 잡고 운 나쁠 땐 하한가 가도 꼬라봤고 진짜 재수 없을 때는 상한가 잡아서 마이너스 30%짜리 핵폭탄 맞고요. 미수 땡겨서 손실이 마이너스 60%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생각해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인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나 같은 놈은 죽어야다. 자살의 충동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순식간에 단 며칠 만에 그동안 번돈에 원금까지 까먹고 깡통계좌 원금에서 잔고 7만원만 남더군요더 이상 주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식을 다시는 안하리라는 다짐을 하고 주식시장을 떠나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결국 돈 생기면 다시 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이 옮겨지더군요.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왕 하는 거 재미있게 즐기면서 주식으로 돈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다시 망상에 길로 접어듭니다. 호심 끝에 본격적인 주식전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내 나이 27살이고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돈벌어 장가도 가야 하는데 돈을 벌기 전에 결혼은 안할이라는 다짐과 함께 주식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밤낮으로 주식공부 메모지에 낙서를 해가면서 주식연구에 몰두합니다.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았는데 어떤 날은 20일 연속 수익이 났습니다. 난 이제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자만심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꾸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다가 결국 한두 번의 주식 폭탄 박인 세일에 그만 평정심을 잃고 막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이런 악습관이 또다시 깡통 계좌로 전유도하더군요 미치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바닥엔 진정 길이 없는가? 내가 살아남는 길은 없는 것인가? 무식한 못지마 방식으로 답은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검색도 많이 해보고 모임도 나가보고 주식하는 여러 사람과 어울리기도 하였습니다. 당황하던 나에게 주식 카페에서 귀인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난 그동안 종합주가지수라는 거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시황이 뭔지도 모르고 주식을 해왔습니다. 정말 이분 말 듣고 내가 그동안 허투물를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이런 얘긴 많이 들었지만 왜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이건 전략적 선택입니다. 도박을 할때 딜러들이 절대 처음부터 올인을 하지 않습니다. 전략적인 계산이죠. 천원이 있다면 10원을 먹기 위해 딜러들은 계속적으로 베팅을 해서 확률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죠. 10원 놓고 10원 먹기하고 실패하면 20원 놓고 20원 먹기를 합니다. 또 실패하면 30원 놓고 30원 베팅을 합니다. 이해가 안 가나요? 10번을 베팅해서 결국 그동안 잃은 돈까지 모두 챙겨갑니다. 한 번만 이겨도 이게 전략적인 베팅입니다. 도박장의 딜러들은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쓸수있게 무한한 자금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자금력 많은 의인과 기관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느낌 바가 큽니다. 생각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면 납니다. 종합주가 지수 시황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종합주가 지수를 모르고서는 주식을 해서는 안됩니다. 무엇을 보고 우량주라 하고 무엇을 보고 포스닥주라고 하는지 정도는 알고야겠죠.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나요? 힘세고 머리 좋은 고학년이 이기는 건 당연한 거죠. 무엇을 알아야 싸우죠? 당연한 겁니다. 주식을 모르고서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말 같더군요. 충격적인 내용은 종합주가지수에 담긴 엄청난 비밀대. 내가 왜 이렇게 무식하게 주식을 했는지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우리 주식시장의 대부분의 우량주는 종합주가지수와 연동해서 흘러간다는 사실. 우량주 차트를 보니 종합주가지수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더군요. 그 가운데 실적이 뒷받침되고 계속적으로 회사가 수익을 낸다면 결국 상승장 때그 주식은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이 수익도 좋으면서 엄청나게 저평가 상태에서 분할 매수도어 한다면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도 수익을 내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시황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처음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무슨 헛소리 개소리하나? 그걸 본다고 주식시장의 흐름을 얼마나 알겠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한 달쯤 지나고 내 나름대로 생각이 정립되고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신이 섰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저평가된 종목들을 시간 나는 대로 찾아서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았습니다. 그래 이런 방식으로 하면 수익이 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어땠는가? 폭락장에 와도 종합지수를 안 보았습니다. 유중을 일삼는 악재 기업에서 단타제를 하고 폭등장이 와도 수익을 못 내는 개또라이 짓을 일삼아 왔더군요.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한심하더군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완전 바닥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더군요. 그곳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바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주식을 모르는 허접한 자의 변명입니다. 주식시장의 바닥은 존재합니다. 그 바닥을 잡기 위해 완전 바닥에서 돈을 나누어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시점 추세가 반전되는 시점. 외바닥이 아닌 쌍바닥 또는 장기바닥이 형성되는 시점. 그곳에선 20%에서 30% 이상 더 이상 밀리지 않더군요. 개미들의 무덤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내가 가진 돈에 30%를 투입하고 20%만 더 빠져라. 그형 30% 더 사주마였는데 거의 바닥을 잡으면 안 빠지더군요. 그럼 그냥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원금을 빼고 나머진 통장으로 이체시켰죠. 정말 3년이 지난 후 잔고가 원금의 5배로 늘었습니다. 반드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도 꾸며는 이야기가 아닌 제 이야기입니다. 상승장에서 먹는 자와 못 먹는 자.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승장에서 이익 못 내는 자는 절대 주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식은 상승장에서 먹는 것이지 하락장에서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당연한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주식하려면 대충이라도 현재 상황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알아야 합니다. 상승장 매매와 하락장 매매는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완전히 반대인데 이를 잘못 적용하면 상승장에서 크게 못 먹습니다. 상승장에서 왜 크게 먹어야 하는가 하면 하락장에서 이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장에서의 큰 수익은 하락장에서의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승장에서조차 수익이 없다면 무슨 배짱으로 하락장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조정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온다고 과연 매입을 단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락장의 시작일지도 모르는데, 3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하락장이 될지 누가 압니까? 주식판이 수익 줄때 먹어야 합니다. 저도 못 먹는다면 기회는 저 멀리 사라질 것입니다.